샐러드 먹어볼까? 가끔은 신선한 채소도 끌리지 토픽은 듬뿍 울려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소재 편안해 감사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날에 기름진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풀떼기를 먹어줘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얘는 연어 샐러드에다가 연어를 추가하고 미역국수랑 베이컨을 추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얘는 폴드포크 국물랩 에그 베이컨 채소랩 얘는 뭐 율피떡볶이 이렇게 있어서 샐러드 가게에서 떡볶이라니 좀 궁금하잖아요 하... 먹죠... 아니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이런, 이런 기분 아니야 아 신난다 아 얼마나 상큼할까 일단... 국수 만저 연어 올려주고 <웃음> 맛있네요 음... Mm. 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상큼하네 기름기가 싹 내려가는 느낌 아세요? 옛날에는 샐러드 돈 주고 왜 사먹지 했는데 제가 혼자 자취를 하면서 고시원에서 라면이랑 밥, 김치 이런 거만 먹다보니까 아 신선한 채소, 양상추, 풀이 너무 땡긴다 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때 강남역에 있는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샌드위치 사다 먹었잖아요 샐러드는 요즘에 아내가 이제 식단의 욕심을 좀 가지면서 종종 시켜먹어보고 있어요 요즘 샐러드 가게들이 엄청 많아졌더라고 아, 근데 할라피뇨가 포인트네! 맛을 깔끔하게 딱 잡아주는데요? 이번에는 얘를 한번 먹을까? 에그 베이컨 랩! 음~~ 음~~ 음~~ 이거 이게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 일단 떡볶이 먼저 먹을게요. 궁금해서 사실 이게 율피 떡볶이라고 하는데 뭐 떡에 율피 가루가 들어갔겠죠? 이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시켜 드시기 좀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율픽가루가 들어간 떡이라고 했는데 그냥 떡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 들어갔을 때그 향이 세게 나면 별로일 수 있는데 그냥 떡에 가깝네요 음, 아, 소세지 맛있다 그냥 여기에 어울리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.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라서 떡볶이 먹고 싶은데 좀 죄책감이 있을 때 같이 시켜서 이 정도만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것도 시킨 거에서 일부만 이렇게 담아온 거거든요. 한번 시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폴드 포크 여기는 보면은 밥이 있어요. 국물 랩이라고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게 맛있겠다 이거 이 크림과 허... 고기가 만났어 음 네, 양이 꽤 되네요. 잘 먹었습니다 음 맛있다 여기는 와로 샐러드거든요? 근데 뭐 이것도 지점마다 다르겠죠? 근데 저희 동네는 채소를 진짜 많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샐러드 가게 중에서는 일단 여기에 정착을 한 상태라서 오늘 촬영을 해봤고요 뭐 광고나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엔 또 기름지고 맛있는 것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, 구독